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품도시 푸른의왕의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요 깜짝이야 아 우리 의왕의 마스코트 까비입니다 까비 근데 루티는 어디 갔어?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그래 안녕, 작은 느티는 바빠도 왔잖아 지금 <웃음> 오늘은 제가 이 작은 느티와 큰 까비와 함께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.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. 고향사랑기부제는요.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원에 기부하면 새해 공제 혜택과 더불어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.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기부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안 돼서요. <웃음> 여러분 저처럼 의왕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나 법인 이해관계자, 타인의 명의, 가명으로 기부는 안 된답니다.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.5%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요.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되고 청소년보호, 육성, 기타, 주민복리, 문화예술, 보건 증진에도 쓰일 예정입니다. 여기 하나 더. 기부금의 30% 안도 내에서 담예품을 증정하는데요 그담예품이담예품이 그 뭐지?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, 바로 벌꿀 표고버섯 차류세트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의왕에 기부하는 만큼 의왕 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내 고향 의왕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까비 말할일 없어?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자 그럼 인사드리자 여러분 안녕